솔직히 어려워요. 방송 보는 이유가 송구통이죠. 내가 고통받는 걸 보기에 보는 것 같은데. 도진으로만 하는걸로? 그거 먼저 할까요? 다른 애들 먼저 할까요? 선생님들이 정해주세요 아니 바상없는 리퍼는 그냥 평타없는 애잖아요 어아요 <웃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캐 아니면 도진만 아 진짜 좀신기적인 인격 포지션인데 이거? <웃음> 돌진 돌집 먼저 돌진만 쓰는 거죠? 그쵸? 일단 초반에 인, 그 존재감 열리기 전까지는 평타 써도 되는걸로 거기까지타협을 합시다 이거 추진기로 봤는데 아니었네 광대는 쉬워요 근처에 있는 어 앞에 한명 포드 자 슬슬 시작이 되겠구나 이제부터죠? 무로 아얘 싫은데 맞추기 존재감 열어지고또 10초 야 이건 이건 할 짓이 못된다 다른거 잡자 그냥 두두~ 핫! 아.. 현대치고 어.. 아. 어.. 아. 어.. 아, 불 죠~ 띠용! 모조의 평화로움은? <웃음> 앞에 포워드 어어 물오네 야 잠깐만 아 야만인 못 때려 <웃음> 지금 바람 나기 끼고 평타하고 돌진 쓰면 원풀어 인린데 말이죠. 오, 근데 판짝 부수는 건 빠르다. 이건 좋네. 뭐야, 어디 있는겨? 여기 있네요. 너도 돼지가 너무 티 나는 거 아니냐? 핫 길막. 어, 잠식. 어, 수초쿨 타임, 어쩔. 좋아요. 아이고. 어 근데 이와중에도 해독기가 안 돌아가. 이 무슨 일이냐? <웃음> 안녕. <웃음> 이 친구 날아가죠? <웃음> 좋다. 저쪽 앞에는 있거보고포드차대로 갈게. 저기 앞에 바텐더 있는데. 바텐더인데 저기. 아 잠깐만, 바텐더 그술 마시면은 1 0초4에 회복 안하나 대 아, 아줌마 왜술 안마셔요 이거 애들이 청타를 피하려고 무빙을 치는데? 평화롭네요? 아주 좋아 낙평 못하니까 빨리 때릴 생각을 하자 개공이 없어요. 포워드랑 야만인 둘이서 돌린거지. 개공이 있었으면 이미 졌죠. 계속 돌리고 있고, 바텐더원에서 날아가겠죠? 포워드야, 내가 간다! 포워드~~ 왔노? 아이고내 뭔가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정석 12시는 쓴 적이 없네 야만인 저거 탔고 빨리 끝내야겠다 이거 <웃음> 아니 솔직히 어려워요 방송 보는 이유가 송고통이죠 내가 고통받는걸 보기 에 보는거 같은데? 이게 두대 때려야 되는데 잠깐만 아 이게 세대 때려야 되는데 이, 이 이건 평타 치면 안 돼요 진짜 이뭐 하는 거야 이거 빨리 끝내 달라는 거 같으니까 빨리 끝내시다 이거 이거는 적벽으로만요 나 근데 애초에 발크를 많이 안 써봤는데. 저 그거 지도 보고 그 처음 키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이게 뭐 뭐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이거 때릴 수다. 이 이건 이건 이건 진짜 이건 제발 이거는 양해를 구합니다.